과학이라는 것은 뭐로 다니까 팩트로 구성되어 있다. 팩트로 만들어진다. 팩트. 아, 요거는, 그 전면구예요 그냥. 이, 절차인 같은 게 생각된 거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관계부사들이라고 보면 돼. h o 하고 way하고 같이 못쓰기 때문에. 자, 집이 벽돌로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알겠지? 야, 집이라는 걸 구성하면, 집이라는 걸 만들어놔면, 여기 이제 벽돌로 탁 쌓아 올려야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이렇게. 벽돌이 한번 벽돌로, 어, 지어지는 방식으로, 팩트로 지어진다. 팩트로 만들어진다. 모습. 하지만, 자, 뭐는, 이런 팩트들의 축적은, 팩트들의 축적은 이게어요 이게 a 예요 맞죠? 이런 팩트의 축적은. 그 다음에 e 지 나왔어요. e 그다뭐 나왔어? No More. 여기가 뭐예요? B죠. 그래서 이런 팩트 여러 가지 사실들의 축적이 결국은 과학이다. 했어? 아? 응? 응. 과학이 아니다라고 해야지. A는 B가 아니라 C가 D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 공식 얘기했잖아. 이렇게 나야 된다고. 그렇지? C가 D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팩트들 팩트들의 축적이 응? 과학은 아니다라고 나왔어. 어 이렇게 나오고 어 파이럭 브릭스입니다. 벽돌 쌓는 아 곳이 집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가 뭐가 되니 C죠? 벽돌을 쌓아 올린 게 C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집이잖아요, 그렇죠? 야, 벽돌만 쌓아올리면집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어, 아니건 처음. 벽돌만 어, 쌓아 올렸다고 추측했다고 하는 과학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이거는. 어?